브루클린의 빈티지 샷 쇼핑했어 싸게 샀어 생일이니까 하울도 했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루트로 쇼핑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1번, 2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은 배드폴드 에비뉴 근처, 즉 윌리엄스버그 쪽에 있는 빈티지샵인데요 여기에서 엘트레인 비컨 클라젯 부시익 쪽으로 넘어갔어요 윌리엄스버그에서 부시익 쪽으로 넘어가려면 우버를 타고 이동하는 게 수월하고요 16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이곳은 템스 e 글 바이 스텔라 달라스 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곳 같아요 아직 입소문이 덜 났는지 모른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약간 있는 편이고 음 분위기가 일단 한몫하는 곳이죠 옆에 있는 스텔라 달라스의 약간 저렴이 버전인데 하와이안 셔츠는 예쁜 거많더라고요 결국 저기서 아무것도 못 건짐? 무튼 바로 옆에 있는 스텔라 달라스 리빙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곳도 빈티지 샵인데 여기는 카페트 같은 그런 거실용품도 팔아요. 가격은 저기보다 훨씬 있어요. 기본으로 100불 넘어가고 그 대신 옷이 너무 관리가 잘 돼있고 예쁘고 그냥 깔끔. 개맘에 드는데 175불이야 이거. 근데 존나 예쁘다. 저는 가난한 유학생인지라 눈팅만 하고 바로 저렴이 가 많은 엘 트레인 빈티지 샵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복습 못뭐 타고 가야 된다. 우버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이 구멍은 밝은. 왜 저러는 걸까요? <웃음> 미쳤나 봐. 개웃겨. 새끼 새끼. 내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 <웃음> 너무 귀여운 니트를 득템 했다 아직 10불밖에 안해요 10불이다 솔직히 저는 빈티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득템도 못하고 그냥 쇼핑하는 거 구경해야지 싶었는데 와 여기 대박이에요 개싸요 여러분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간 곳은 비컨 클라젯 비컨 클라젯은 되게 유명하죠 한국 유학생이나 관광객들이나 근데 이곳은 부식적인데좀 좁아요 윌리엄스 버그 보다 적은데 꿀템이 개많아 진심 예쁜거 많아요 비컨보다 더 많아요 거기 윌리엄스 버그 A few moments later 생일주에 일주일 동안 했던 쇼핑은 진짜 개이득이야 인정? 개인정.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어서 음.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영광굴비 예? <웃음> <웃음> <웃음> 아 오늘 주제를 얘기해야지 아 오늘 오늘은 제가 브루콜린 빈티지샵을 몇 군데 갔다 왔죠? 네 굴데를 갔다 왔죠. 네 군데. 네 군데를 갔다 왔어요. 저 원래 빈티지인이 아니지만 생일을 맞이해서 쇼핑을 했답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은 제가 디템을 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로 간 곳, 엘트레이 빈티지. 이거는 맨하탄에도 있고, 브루클린에도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쓰셨죠? 저는 오늘 총 110불 정도를 쓴것 같습니다. 88불, 33불. 하나로약하나로약 110만 불이면 13만원 정도 썼습니다 자. 이제 공개해주시죠 소개해드릴게요 짜자잔 음. 일단 지오미 니트를 구매했는데요 짜자잔 이 빈티지 니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니트가 얼인지 아십니까? 단돈 10불 12,000원이죠 아까 환율 얼마였어요? 1225? 1225면 12,500원. 돈으로. 이 니트를 샀습니다. 응. 다음에 산 건, 이거는 약간 취향이 갈릴 수 있는데, 여기 이 곰돌이가, 곰돌이가 하트를 갖고 는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트그 앞에는 백조가 리본을 달고 있어요. 좀 디테일이 있는 게, 하치가 이렇게 팔 뿜뿜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10불 10불 1 2 0 0 입었을땐 진짜 잘어울렸었는데 이게 약간 좀 귀여웠어 요 살짝 그 기말고사 룩? 기말고사 룩 약간 안경쓰고 약간 좀 그런 느낌 마지막에 제가 딱 이거를 색깔을딱 고민을 하다가 샀거든요 라이프 로렌 자켓입니다 라이프 로렌 더블 버튼 자켓 이런 느낌 그거도 많이 거에요 중학교 많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유로피한 느낌으로 영국 왕실 약간 쪽? 느낌 내려고 샀고요. 이것도 라이프로레일인데 13불. 13불이면 도로로 타기만 한 16,000원 정도. 저 해서 L 트레인에서 이렇게 3 개를 33불에 샀습니다. 33불은 36,000원 정도 구매한 거죠. 와. 예서 한번 끊을게요 <웃음> 시작했나요? 다음으로 간 곳은 비커. <웃음> 베이컨 아닙니다. 비커. 음, 빈티지. 한국인들한테 정말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곳이 있고 안 유명한 곳이 있는데 유명한 곳은 사람이 너무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좁은 데로 갔어요 자, 처음으로 제가 리고한 번은 음. 여러분 놀라지 세죠이 귀요미 가죽 가방 이게 단건 1 6 9 5불 이게 가죽이거든요? 약간 멀멀이 느낌 나죠? 약간 멀멀이 느낌으로다가 여기 뭐냐 엘트레인에서 샀던 니트와 음. 함께 매치하면 진짜 전기 아닙니까? 이거. 소녀소녀 소녀죠 약간 아이유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소녀감성 이거는 한국도로만1 8 하는 0원 그리고 다음에 산거 아 일단 오늘 김우연씨 미션이 있었잖아요 락타 티셔츠 사기 <웃음> 제가 진짜 같이 가준 언니의 노력 끝에 락스타 티셔츠를 두 개나 샀습니다 일반 락스타 티셔츠 패스트 이거는 16.9불이에요 5 락스타 티셔츠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너무 비싸더라고요 대부분 이게 약간 좀싼 락스타 티셔츠여서 구매했고 그다 락스타 티셔츠고 근데 원래 이름이 락스타 티셔츠야 이 <웃음> 네, 내가 정한거요 약간 락스타 티셔츠 두 번째 거. 아, 원래 내 기준에서 락스타 티셔츠는 할리데이비슨이랑 아니면은 데이빗 보이 그렇죠. 그림 있거나. 약간 여기를 레이어. 그런튬어그런 류? 맞아. 그치. 약간 좀 락스타 티셔츠. 저는 여기를 그룹. 이렇게 잘지? 약간 잘라볼 예정이고요. 긴팔에다가 레이어해서 입으면 굉장히 예쁘거 같아요. 그 다음 룩템. 이거는. 사우스 볼 자켓 이거는 뒤집어 입을 수도 있어요 난 개인적으로 뒤집은 게더 예뻐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여기는 제가 시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비싸면 안 살라고 했는데 가격이 18.9불이에요 18.9불 그러면 21,000원이죠 21,000원 주고 이런 자켓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못 사죠 절대 못 사요 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네, 저와 같이 간 패션의 선구주자 이, 이두 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사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 오늘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갔던 곳은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지 못 아는 곳인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말할 수 없어요 가요대가 좀 있는 곳인데 스텔라 어쩌고저쩌고 저쩌구 저쩌구 근데... 이 귀여운 고르뎅 샷스 네, 20불에 샀어요. 이제 봄도 다가오니까 약간 봄봄봄 봄이 왔어고 샀습니다. 아, 아주 합리적인 쇼핑이었죠? 이미지가 너무 잘 맞는. 전 L 쇼핑에서 23불 샀어요. L 쇼핑에서 총 오늘 그래서 43불을 썼는데 첫 번째는 이 니트 베스트. 전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가 저가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를 사고는 싶었는데 잘 입지는 않아서 살지만 이제 고민해서 거의 새거 같아요 완전 이게 원래는 이것도 막만 원씩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단돈 8불8불팔만원 정도죠? 네, 그렇죠? 한국 돈으로 만원 정도에 네. 타미를 샀다. 그이 그렇죠, 그 로고까지 영국 네, 그렇죠, 그렇죠. 귀족 학교 느낌이죠? 딱 네, 살짝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해외 패피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청키한 니트를 많이 입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귀요미로 응. 약간 오늘 컨셉 귀요미로 잡으셨네. 네, 귀요미로. 이 입으면은 약간 여기가 이뻐요. 여기 팔과 약간 좀 청바지 그 이렇게 해서 입으려고 그게 왔습니다. 단돈 얼마? 1 3 불. 1 3 불이면 만 오천 한0 0천원 정도.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엘트레인에서 13불이면은 정말 비싼거예요 제일 럭셔리한, 비싼 <웃음> 럭셔리한 하이엔드지 루이비통이지 거의 마지막으로는 구찌지 구찌 진짜 고제고제 옷인데 그 so 다음은 약간 미키미키 미키미키 네, USA 미키미키 미키. 오 미키 유투빠이 <웃음> 근데 이게 단돈 6불 6불 이거는 약간 중, 중, 중, 중저가 중중 명품 정도 느낌이죠 거기서 예. Yeah. 6불 <웃음> <웃음> 저줄고는요 미국의 꿈은 우리의 것 파이팅! <웃음> 미국의 꿈은 우리의 것 그래도 오늘 총쓴 돈은 43불 43불이면 46,000원 정도 쓰신거죠? 너무 만족스러습니다 <웃음>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끝! 진짜 끝! 다음 영상에선 더 재밌는 영상으로